모든 것들이 컴퓨터 작업화 대상이 될수 있을까? 즉, 자 여기 여성의 어, 자 로봇입니다. 로봇.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중국의 미녀, 미녀 로봇 자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아지아라고도 읽어요. 지아지아, 어, 지아지아. 음. 자이 로봇은 농수 농난하게 대화도 가능하고요. 자 인간들과 눈동자를 맞추면서 어, 스스로 발전하는 로봇입니다. 자, 중국에서 만들었던 로봇인데요. 이 로봇의 실존 인물 배경은 누구냐면 모델이 누구냐면 미국의 사대 미녀 중에 한명 양기비 양기비를 본따서 만든 로봇이 바로 이 지아지아예요. 지하 생각해보세요. 로봇으로 로봇과 연애가 가능할까? 로봇을 통해서 내가 공부 가능할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일하기 싫어요.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치매로 많은 고생들을 하십니다.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로봇이 나랑 같이 놀아주면 어떨까? 내가 아픈데 로봇이 나를 간병해주면 어떨까? 로봇이 내 애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2007년도 스티브 잡스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인공지능의 시작은 1950년입니다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이 시작돼서 현재 알파고가 등장하고 암을 진단하는 로봇들이 등장하게 된거예요 2050년도에 아니 1950년도에 상상을 했다고요 과연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어, 이런 호기심이 섞인 질문 하나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PC가 있고요. 노트북이 있고요. 자, 각종 서버 장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디바이스들이에요. 자, 이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살을 더 붙이고 나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라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스마트 와치 AR이 가능한 구글 글래스 다양한 사물 인터넷 이것들이 바로 상상력의 영역이라는 결과물인 거죠. 자, 드론, 웨이머, 스마트와치, 다양한 사물들을 엮겠다는 사물 인터넷. 자, 안경 모양의 구글 글래스.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지 않으세요?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겁니다. 자 드론 GPS 기반의 좌표를 찍어서 X좌표, Y좌표 찍어서 목적지를 정하면 어떻게 가요? 지가 날아갑니다. 자 무인드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드론이 자 리모트 컨트롤로 RC라고 하는 리모트 컨트롤로 동작하는 것도 있고요. 자 좌표를 찍어서 목적지까지 향하는 드론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어, 택배 물건을 드론으로 날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범 서비스 다 끝났습니다. 걔는 뭐예요? GPS예요. GPS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구글의 무인자동차 왜이뭐 스마트 와치? 자, 스마트폰과 와치의 어떤 연결 융합이죠? 자,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현실 세계에 3차원의 이미지 요소가 덧붙여서 증강현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화도 볼수 있고요. 자, 구글글래스로 통화도 가능하고요. 그쵸? 자, 이런 디바이스에다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약간의 창조력, 약간의 상상력들을 발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영화 속에 터미네이터 있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자, 모두 다 깡통으로 만들었죠? 자,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터미네이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기계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자 우리 세상의 미래는 그런 로봇들이 안 나타날까요? 예 하시는 분은 아직 영상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미국의 다르파라고 하는 아, 다르파가 아니라 아, 보스턴 다이나믹스 라고 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 미국의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가시면 애틀란타 자, 애짤아짤 한번 볼게요 아틀란타 아틀란타라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 아틀란타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걸어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로봇이에요. 이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인데 이 로봇이 뛰어다닌다고요? 장애물을 지가 알아서 피해요. 자, 제주도 부립니다. 앞구르기, 뒤로 제주 넘기도 다 해요. 자, 이 로봇이 터미네이터에 출연하는 로봇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된다고요. 상상력을 추구해서 만든 공상과학 SF영화가 하나하나하나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고요.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상상력인 겁니다. 자 앞에서 본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전통적인 컴퓨터 영역에서 상상력과 질문과 어떤 상식을 벗어나서 실수를 보완하면 어떤 것들이 나온다?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등장한다 새로운 컴퓨터 영역 어, 상상력의 영역의 제품들이 만들어진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제임스 카메론은 캐나다의 영화 감독이고요 어, 전세계 블록버스터 3대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자이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입니다 자 피라냐 터미네이터 람보 어, 다들 좋아하셨죠 에어리언2 어비스 자이 어비스는 사실 좀 돈을 많이 깔아먹었죠 어, 성공하지 못한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터미네이터의 대표적인 영화 터미네이터 2 우와 끝내주죠 자 그리고 연이어서 대박 터트린 영화 투루라이즈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대성공했습니다 스트레인지 데이즈 자 터미네이터 배틀 어크로스 타임 그리고 타이타닉 와 끝내주는 영화 하나 더 있네요 1997년도에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솔라리스 등등 영화가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2009년이죠 자, 2009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 영화 중에 가장 흥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타이타닉이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들은 대부분 액션이나 SF나 판타지 장르가 되게 많아요 멜로나 로맨스 드라마 장르의 영화가 유일하게 타이타닉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타이타닉의 영화 러닝타임이 몇 시간이었어요?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도 유명한 감독이고요 어떤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영화를 만드는 것도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이고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는 영화감독도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자, 1997년도 3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 치더니 그 뒤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바타가 2009년에 개봉이 됩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자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와 센세이션이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아바타가 타이타닉의 기록을 깨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 마블의 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바타가 전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영화였습니다. 전세계 1위 2위가 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2019년도에 알리타 그리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자 아바타 이야기 좀 하려고 제가 이 제임스 카메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아바타 1편은 2009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뒷장에 나오겠지만 아바타의 이 스토리의 상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바타 스토리의 상상 이런 창의적인 내용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음. 자, 아바타는요. 음. 인류가 지구에서 고갈되는 대체 에너지를 찾다가 어떤 행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행성이 바로 판도라 행성이죠. 판도라 행성은 인류가 발견해낸 새로운 행성이었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즉이 아바타의 주 배경이 판도라 행성이었던 거죠. 자 이곳에는 300미터에 달하는 나무들이 우림을 이루고 있고 언옥탄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자기장 속성으로 인해 거대한 산들이 공중에 뜬채 끊임없이 이동하는 행성이었습니다 자그 판도라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비족이라고 불렀죠 나비족 자 나비족들은 판도라의 토착민으로 아, 파란 피부 3미터가 넘는 신장 뾰족한 귀긴 꼬리를 가진 새로운 문명인들입니다.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동족 및 모든 생명체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삶과 죽음을 비롯하여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종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행성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판도라에 숨겨져 있는 신기한 물질을 빼앗기 위해 전쟁은 시작되죠. 자, 이런 스토리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95년도에 아이디어가 탄생이 됩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 영화의 아이디어에 관련된 80페이지 대본을 직접 작성한다고요. 언제? 95년도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5년도에 아이디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영화 개봉 언제 했다고요? 2009년도에 개봉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15년이 지나고 나서 영화 개봉을 합니다 당시 음, 배우들의 실제 연기 어떻게 하겠다? 디지털 특수효과 3차원 영상을 어떻게 작업을 하겠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있었으나 뭐가 없었다? 촬영할 기술들이 없었다 10년을 기다립니다 95년도에 아이디어 다 써놓고 스토리 다 작성해놓고 10년을 기다렸더니 뭐가 나와요? 촬영 기술들이 아, 이제는 만들 수 있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죠 제임스 카메론은 이제 필요한 촬영 기술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2005년도에 아, 제작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 여러가지 어,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처음에 폭스 영화사에다가 투자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 우리는 못해 음. SF영화 어, 우리는 어, 좀 망설여진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자, 디즈니사로 가서 투자할래요? 그래 우리가 할게 그랬는데 폭스사가 뭐야 어, 자기네가 다시 자기가 어, 폭스사가 다시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폭스사가요, 제임스 카메론한테 투자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보세요. 나는 알수 없다. 그가 미쳤는지 알수 없다. 미쳤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시나리오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995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즉 기술이 지원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의 그냥 꿈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술이 없었다는 라 거죠. 10년 동안 꼭꼭 싸매고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 음. 이제 다양한 3D 기술이 도입이 되고 어,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10월 29일날 꿈이 실현됩니다 아바타가 개봉이 되죠 개봉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났죠 정말 난리 났습니다 타이타닉의 수익률을 뛰어넘어서 전세계 최고의 흥행영화로 기록이 됐습니다 본 사람마다 감탄을 했죠 영상미 스토리 3G 아, 쓰리, 다양한 CG 효과 엄청나게 활발했습니다 아직 못본 사람은 지금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봐도 2009년에 개봉한 영화를 2020년 지금, 보, 지금 보셔도 CG효과라든지 스토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임스 카메론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아바타 2 만들겠다. 아바타 5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현재 아바타 5까지 시나리오가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2, 3, 4, 5가 제작 중입니다. 아바타1은 한편으로 끝났지만 2345는 지금 한꺼번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개봉은 절차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017년도 9월달 아바타2 촬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바타1 이후에 2 편이 제작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아바타원과 똑같습니다. 아바타2에 아바타2에 적용될 제임스 카메론이 상상하고 있는 화면 구성 방법을 2017년 전까지 표현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았다라는 거예요. 즉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수중 모션 캡처 장면이 있는데 캡처할 수 있는 기술이 2017년도 비로소 가능해졌고 그래서 2017년도 9월 달에 아바타2 촬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현재는 2, 3, 4, 5 제작 중이고요. 자, 여러분. 어, 영상이 어, 녹화 중에 잠시 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양해 바랍니다. 자, 아바타2는 음, 지금 동시에 8부까지 지금 제작 중이고요. 자, 2는 어, 곧 개봉 예정이라고 어, 발표가 됐죠. 음. 자, 아바타1 이후에 2편에서부터 5편까지는 2000... 1 3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시리즈 마지막인 5편이 제작된다는 것은 2016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즉 1편 이후 2편에서부터 5편까지 총 4개의 아바타 영화는 주요 장소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2편하고 3편은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4편과 5편은 촬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봉 예정일까지 지금 잡혀있습니다. 자 북미 기준으로 아바타2는 2020년 12월 18일날 금년이죠. 올해 안에 올해 12월달에 개봉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있고요 아바타3는 자 내년입니다. 2021년 12월 17일날 개봉하겠다. 아바타4는 네,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2024년 12월 20일 아바타5는 2025년 12월 19일날 개봉하겠다. 라고 어,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지 않으세요? 저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롤 모델이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상상력 때문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조연 롤링, 해리포터 또는 반지와 반지의 제왕을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 정말 수많은 상상가들이 있지만 창의성을 통해 상상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것을 구현해낼 줄 아는 가능성을 그대로 실현시킬 줄 아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굉장히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자, 천재들의 명언을 잠깐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천재물리학자였죠. 현대도 에 천재적 인물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가 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당신을 어느 곳이든 데려가 줄수 있을 것이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가상현실을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눈 사람의 뇌 다 속이는 기술이에요. 3차원 기술입니다. 그 3차원 속에 우리가 상상했었던 배경, 인물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외에 자, 아인슈타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직관이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은 상상력과 직관이다.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고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자한 명과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 컴퓨터를 만들어내고요.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만큼 우리가 성취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혁신은 수천가지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애플 회사에 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5인치 플로피를 우리가 대중화 시켰고 자, 우리 컴퓨터에 어, 과거에는 플로피 디스크라는게 있었죠 3.5인치가 있었고요 5.25인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중화 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티브 잡스라고요 그런데 대중화 시키고 이것을 엄청나게 어, 돈을 벌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또 없앤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직렬과 병렬 포트를 없애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맥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USB를 처음 보게 된 것도 이 사람 덕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CD 드라이브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브를 버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한참 잘 팔리고 있었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미쳤구나 야, 우리 돈 벌고 있는데 그걸 왜 없애니? 그랬었다고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아, 인터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은 결국 새로워지고 창조적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요. 그먼 산을 통해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무한 상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는 실현, 실현시켜보자는 실현라 겁니다. 4차 산업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 어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품을 만들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어렵죠. 공장 가서 자 이거 시제품 하나 만들어주세요 기만들 라고 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3D 프린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3D 프린터로 한번 만들어보시라고요. 구현시켜 보시라고요. 소프트웨어로 한번 알고리즘 해서 문제 해결시켜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무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창조력과 여러분들의 무한 상상력을 이제는 가능성 있는 것들로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만의 세계를 펼치기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지금 컴퓨팅 사고 코닉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상상력과 나의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분해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고력을 지금 배우고 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3주차에 걸쳐서 지금 과제를 내고 있죠. 어, EBS 특별기획 소프트웨어. 자, 다큐멘터리로 방송됐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 자, 6주차까지. 자, 3부. 어, 결국 n 사람인데 오타 있네요. 음. 자 1부 영상 보시고 뭐 중요한 거 어, 내용 정리 좀 하세요. 자 2부 영상 보시고 내용 정리하시고 3부 영상 보시고 내용 정리해서 제출하세요.라고 제가 주문을 걸었습니다. 자이 영상들은 비록 2014년도 7월달에 방송된 것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요성에 대해서 어, 잘 전달하고 있고요. 어, 그래도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말로만 듣는 거 하고 여러가지 미디어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교육기관들이 이 코딩을 의무화 시키는 이유가 있구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혁신을 불어넣고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 자, 1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고 현재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이슈를 제시하고 있는 게 1부, 세상을 변화시키다이고요. 자, 2부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과정과 기업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3부는 결국엔 사람들이 개발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상상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코딩과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 이 영상 시청 과제를 부여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보강수업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 자, 그리고 어떤 영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어, 우리 주변에 나와 우리 주변에 지금 생기고 있는 각종 디바이스나 모든 결과물들이 다 과거에는 창, 창의력과 상상력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그쵸? 공감되시죠?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세계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원대학교 학생들 자,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